오늘 한번 어 처음으로 한번 토크캠방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오랜만에 토크캠방 좀 하자 <목소리> 와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오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편 아니야 지금 내가 나를 보고 있자면은. 근데도 시청자분들이 전에 내가 롤 하면서 봤었을 때 조금 얼짱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What? What the fuck? 그거는 과찬이세요, 아, 진짜. 음 과언. 일단 시청자분들이 음. 아무도 안 들어오죠. 음. 짜자잔. 전에처럼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발 고독사 일어나는 그런 일만 없기를. 와. 바란다 진짜 오늘 시청자분들이 좀 들어와 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냥 저를 유튜브나 아니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었었는데 제가 직접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제가 저를 그냥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준치호를 칠때마다 준치해가 나와 아 정지원님 안녕하세요 준치회가 나와 아니 도대체 준치호를 쳤었을때 준치와아프리카 t v 라도 하나 그냥 올라왔으면 좋았을텐데 썩어도 준치란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야? 아니 진짜 이거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한번 그냥 봅시다 아 썩어도 준치란 얘기가 어디서 나와키파는 치면 쉬고있어요 네 지금은 피파 같은 경우 쉬고 있기 때문에, 네. 팀평 못 해드릴 것 같네요. 죄송해요. 준치 해란 일단, 준치에 가시를 바르고 썰어 만든 해란인데 준치가 뭐야, 도대체? 아니, 맨날 제가 방송을 하면은, 그냥, 아니, 방송을 하면 하면은 아니었지. 방송 하기 전에 그냥 저를 검색하면은 검색하면은 항상 준치 회, 준치가 나와 아, 아, 네네, 검색해요 준치가 나와 와, 그 준치가 뭔지 한번 오늘 봅시다 준치, 청어과에 속하는 바다 물고기 청어가 뭐지? 말 그대로 그냥 파란색깔 어... 이런 준치라는 생선이 있대요 어... 이 생선이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썩어도 준치라 그썩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야 도대체? 와이 아,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아우 인제는 짜증이 날것 같아 진심으로 하도 많이 들어서... 야, 준치라는 생선이 있는데, 이 생선이, 값이 비싸, 맛있기 때문에. 값이 비싼데, 설령 준치라는 고기가 썩어도 그 맛이 변하지 않고, 그 진가를 간직하고 있어서, 썩어도 준치라는 거야. 썩어도 그 맛이라는 거지. 그러면, 썩었는데, 그 맛을 그대로 느끼게 되면은, 안거릴 텐데. 결론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준치가 아.. 썩어도 준치 진짜... 아... 한마디로 나한테 썩어도 준치라고 해버리면은 나는... 아... 근데 사람이 썩는다는 거는 그거는 욕이잖아. 내가 아무리 방송을 못하고 해도, 나중에...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아무리 내 방송이 재미가 없어도 그것도 말이 안되잖아 썩어... 썩어도... 준치고요. 썩어도 맛이 있다 내랑은 어떻게 비교가 안된다? 어, 내가 생각해봤을 때 혹시라도 뭐에 비교돼서 이게 말이 된다라 싶으시면 은 어, 댓글로 적어주세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어 안난다 머리가 별로 안좋아 you <laughs>